안녕하세요 찬수 채널 니콜입니다. 오늘부터 93년 IFBB 세계 아마추어 보디빌딩 대회 영상을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급은 플러스 90kg 헤비급입니다. 장피에르 폭스와 군터의 아마추어 시절 매치업으로 주목받았던 체급이기도 합니다. 전체 오버롤의 주인공 군터 슐리어 캠프와 장피에르 폭스의 기본 포즈와 프리포즈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규정 포즈 경기입니다. 첫 번째 포즈 독일의 건토슐라이어 네. 캄프 선수의 모습이 보였군요. 800원을 지금 네. 비교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이, 가슴과 이두 바끈이네요. 세 번째 포즈. 네. 때 대개의 선수들은 가슴과 이두박군만을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다리쪽을 소홀히 해서 감점을 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포즈, 등근육과 다리의 근육 다리 뒷부분과 비장근이죠 네. 다섯번째헬베근을 뒤에서 여섯번째삼두 박근 3두 박근 규정 포즈마지막포즈가 되겠습니다. Thank you. Relax, please. And now we go for 네. one minute. 자는데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이제 시상식을 어, 근데, 역시 그 독일 선수가 되겠습니다. 덕후 선수, 덕후 선수. 근데, 현재는 세계 주요 챔피언을 지낸 게임은 독일챔피언게 유럽 챔피언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이 게임은 이 게임은 가이 주는약는프선수는 쟤는 쟤는 습니다는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제가 우주의 특징은 굉장이섬세면서아름다움